뭐냐면요. 저번에 제가 새집으로 이사오면 은 크레스티드 개코를 키우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갈 건데 사실 이 크레스티드 개코를 제가 키운게 아니라 은혜가 키우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맞지? 갑자기 내가 너였잖아 너 그때 브루님네 가가지고 얘 너무 귀엽다해서어 은혜가 키울래? 어 얘는 내가 키우고 싶어 라고 한게 정확히 영상 속에 있어요 브루님거만 <웃음> 근데 이제 브루님이 저희가 거기서 봄바야도 입양하고 아오도 입양하고 해가지고 또이 크레스티드 개코는 선물로 또 저희한테 분양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크래식 에코 자체가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가격도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비싼 놈으로 한 마리 콜라. 고려한... <웃음> <웃음> 아 은혜가 브르님 거라고 하기보다면 브르님이 분양을 안 하는 개인적으로 좋아서 키우는 종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은혜가 그때 갔을 때그 종류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달라고 했는데 거의 창가방패였어요. 은혜는 계속. 예, 싫어. 예, 얘 싫어. 브르님 거. 브르님. 아, 얘는 안 돼요. 또막 보다가 저는 브르님 거. 안 돼요. 가서 한번 어떤 종류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데 한 마리 데려올 수 있고 한 쌍을 데려올 수가 있어요. 한 마리라고 했죠. 한쌍안할 거? 어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만 데려오도록 할게요. 또 마음에 드는 거두 마리 있잖아요. 그 은혜 가가지 아, 어, 예쁜데? 하고. 바로 g 려올 n g to go t 로 the house. I'm g o i n 친구 데려온다 상가 h e 가 o 가 s e I'm going to go t 아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한, 마리, 한 쌍. 아이씨 아, 아, 아, 아, 아. 예예민하네 이랬기 음, 아침부터 나. 승질내고 엄마랑 싸워서 짝 <웃음> 정부르방스 코트 아니아니아 이거 나중에 보여줄려 했는데 아, 아, 아 진짜 로 은혜 골라봐 브린이 선물로 다 준다 했거든 <웃음> 싼거싼거우 <웃음> 이런 사육장은 얼마예요 은혜씨가 <웃음> 사면은 3,790만원 <웃음> 영업 들어갔나 또왜 가짠 줄 알았어 오 진짜 가짜 같다 저 얘네가 저 프라시나라고 <웃음> 무조도모뱅가인데 <웃음> 얘네가 되게 오, 금슬이 좋아요 금관한말 많이 해요? 아 무슨 아, 너 둘이 있을 때 이런 거 많이 치면서. 괜히 부른 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알은 안나왔요 알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네. 네, 그냥 맨날 해요. 어? 아, 자, 이건 대게의 꽃. 이것도 고가종이죠? 아니요, 고가종은 아니고. 20만원 정도. 그럼 고가 아니에요? 파충류 중에서는. 그냥 아, 여, 아, 아 역시 부르좋아 비싸고 올라가네요. 20만원 고가. 근데 아, <웃음> 절주류들은 어때? 역시? 아, 맛있어. 뭐 먹었잖아, 아마존에서. 부른님이라 음. 진짜 맛있어요. 오징어, 고구마 플러스, 새우.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그냥. 아, 그냥 렇게 키우는 거예요. 어... 음. 비바리움 꾸밀 때 있게 쓰려고. 아, 키우는 저번에 그거 있지 않았어요? 너가 원했던 부른놈이 키우는 개체 있지 않았어? 어. 없어 이제 없어 이지 <웃음> 없어졌어 얘네 얘 <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은혜씨가 사고 이거를 하시는데 <웃음> 제 딸이에요 <딸이었다>. 딸부른님이 <부리들이> 애지중지하는 <웃음> 야 진짜 예쁘다 진짜 많이 컸다 다 네. 태어난 애기 때부터 키운 건데 왜 진짜 순하다 되게 음. 네, 착해요 그리고 올래? 이때 아빠 버려 <웃음> <리바> <리바> 크레가 굉장히 가격대가 다양하잖아요. 몇십만 원부터 몇 보면? 천만 원까지. 몇 오늘 뭐백시왕이 어느부터 어느 어디까지? 거기서 있니? 제일 싼 10만 원. <리바> 장난이고 이쪽에 있는 개체 중에서 한번 고르시면. 진짜요? 아무거나. 아 진짜. 아, 한번 보자 해요 이게 다 애기들이다. <리바> 에휴. 맞아 애기지. 그책 말고. 그색깔 <웃음> <색만. 웃음> 요새는 무조건 색깔이래 요오 괜찮은데 아, 이것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개빡세네 내가 한번 찾아브리님이픽좀 <웃음> 해주세요 오우 그냥 화려하죠 어. 어때? 되게 예, 괜찮아 50만원짜리인데? <웃음> 이거 뭘로 근데 가격을, 가격을 매기는 매요? 거예요? 목프라고 해가지고 발색이나 패턴에 따라서 나뉘어요 예. 아오얘 아, 어, 어때? 얘 귀여워 아기 없다고 하시네 예, 귀여워 조좀더 예. <웃음> 커도 돼? 예, 왜냐면 새끼면 너무 애지중지할까봐 오야이정도 <웃음> 너무 좋다 요 정도 얘얘왜 이렇게 예뻐 오 <웃음> 어, 얘는? 얘? 는왜 별이에요? 아, 별이에요? 저희가 사육하고 있는 개체들인데. <웃음> 못주는. <거예요. 웃음> 아니 왜? 근데 대가할수 있어요. 저희 형거랑 공격했던 형님 와이프 성함이 네. 은혜라고. 네. 그러니까. 아 이거 운명인데 이거 주시지 저쪽 보은형님 어, 나 천산 골려다 너 지금 뭐가 1등이야? 예. 별이? 야별쳐 있는 거 봐봐 <웃음> 은혜 얘네는 어때? 오얘 예쁘다 얘 예쁘지 어, 없죠? 얘 점프 엄청 할거 같아 그럼 예. 얘랑 얘너 아침에 한 마리 안 되는 애또두 마리로 바뀌었는데 그냥 딱 은혜씨가 좋아할 만한 거 이거 <웃음> 예, 엄청 작았네요 릴리 화이트라고 이것도 아. 국가종주 하나지? 아, 진짜? 에이, 크면 하얘지는 애들 은혜가 두 마리 데려가고 싶대요 그래서 두 마리까지 제가 선물로 받을 그 염치가 없기 때문에 한 마리는 분양가를 지불하고 마리 진짜 두 마리로? 얘 예, 갑자기 바뀌었는데 아침에 제가 두 마리 얘 한마리 하자고 는데 싸웠거든요 파리. 약에 손별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성별좀 맞춰가야 되지 않아요 확인이 이, 혹시? 안 되면 안되면 뭐 두마리 키워도 되고 근데 내가 지금 얘랑 별이 이렇게 데려가고 싶어 해가지고 근데 이게 안될 수도 있어요 부이있 <웃음> 형님 빨리 꼬셨어 <웃음> 어떻게 쇼? 아저기 손님 보고 계셔가지고 멘트 생각해 멘트 아 쪼파나 <웃음> 약해지네 이거 잘한다 부리는 네, 형님도 지금 대기 2월에 나오신데 그니까 그러니까 공감대가 있다고 잘 건드려봐 어 해봐. 이거에 차한다차 태동이 얘는요? 야 그렇죠? 이거 너가 딱 원하는 색깔이지? 오 우와 얘 진짜 예쁘다 오. 저희가 지금 분양하는 새끼들이 크면 새끼 때 발색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 바뀌어요? 색이 바뀌어요 약간 아, 랜덤이네 켜면 다 예뻐요 얘 상만이 같아 우와, 이거 봐봐초배르판이초배르파 어. 축배르판. 근데 얘네는 떨어지면 어떡해? 너무 때서 떨어지지 않으면 돼. 떨어지면 탈장 같은 거 오죠. 떨 수도 있어요. 그럼 <웃음> 왜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많이 들어왔네 옛날보다. 진짜. 아브로니아 그라미아라고 니 하거든요. 여기 아브로니아. 안에 얘는 물어요. <웃음> 얘는 색깔에. 아주 아주 우리 나나 얘네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와얘 진짜 특이하다. 얘도 이 남미 용도마뱀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원래 색깔이 파랗기도 하고 초록하기도 한데 얘네 조금 색깔이 좀 특이해요. 와 처음 봐요 완전. 얘 <목소리> 네, 얼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요 순하고 얘도 한 쌍이 에요 이렇게. <목소리> 네 얘네는 이제 출산하는 아이. 아 <목소리> 알이 아니라. 네. 촉하은똑같네 뭐야. <목소리> 그리고 이거 알아요? 저희 아마존 <목소리> <목소리> 아, 우리 아마존 호플러 호플러 얘는 알비노 호플러. 저희 아마존 브루니오랑 같은 영상에서 통발로 이거 잡은 거 있거든요. 걔는 약. 약간 회색이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네, 똑같은. 반짝 똑같은 거죠? 바꿔도 이만하더라고요. 어? 아오, 아오. 얘는 꼬리가 예쁘다. 아오는 꼬리가 부절리는데 이게 잘안 자라더라고요. 네, 여기 보면 등에 가시가 짱해져요. 그러네. 이거? 얘 무서워. 왜? 그래? <웃음> 그리고 여기 보면은 레드 아이아몬드 스킨크라고. 야! 일로와, 일로 이렇게 뜨있어. 드래곤 길드래기 투슬리스 모델. 얘 진짜 귀엽지? 신기하다. 어, 얘 진짜 또. 신기하고. 어느 정도 크면 은 눈이 이렇게 우와. 색깔이 빨갛게 올라오거든요. 우와, 만져봐. 오, 완전 가보시지. 그래서 아머드가 붙는구나. 그냥 양행성이죠 네, 양행성이요 엄마 따라 가. 오, 오, 오, 오, 따라가. 오. 내가. 귀엽다. 내가 기억도 하고 있어, 이제. <웃음> 와, 브레이 왜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거? 버레이라고. 이게 무슨 가재라고 하지? 가시가재. 가시가재. 진짜 많이 컸다. 옛날에 브레이네 집에서 요만할 때 봤거든요. 이게 수강생이라 보면 돼, 요 아직까지도. 얘가 세상 제일 커지는 민물가재 <웃음> 종류 중 하나라고 하는데. <웃음> 우와. 근데 성장 속도가 엄청 느려가지고. 이것도 오래 키웠잖아요. 이거 한 3년 키웠죠? 어. 이거는 한 30cm까지 자라나요? 예, 네, 그 정도까지 <웃음> 알아요. 이거는 뭐예요? 밑에 한 마리 있는데 그냥 키우는 거예요. 저기 다 있죠? 저기 개, 개, 더둑개. 여기는 소개구리. 아이고! 얘 통통한 거 봐. 와 진짜 통통한. 이고 엄청 잘 튀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진짜 토종 중에 제일 예쁘다. 어 야야야 피피기다. 피피기 내가 남자친구 데려왔. 어피이가 제가 봤을 때는 암컷 에이. 같은데 수컷이면 지금 요만 해결이거든요. 만져봐. 피피기 뭐. 남자친구. 으이, 어우 점액이 응. 하나도 없어 진짜. 응. 어, 엄청 <웃음> 크죠 여러분. 피피기가 거의 얘한 지금 사분의 1이야 맞지? <웃음> 암컷이 작게 큰데요. 픽시 프로브는 수컷이 크크고 이게 지금 한몇 그램 정도 돼요? 800g 정도 되는데 어. 많이 크면 2kg까지도 커진대요. 아 해봐. 아이고 은 거보다. 아, 음 장. 정... 아, 네. 네. ハ <laughs> <laughs> 근데 팡팡해도 돼요. <웃음> 와, 얘도 진짜 많이 컸다. 이게 아프리카 발디개구리잖아 얘도 저랑 함께 한지 거의 6년? <웃음> 근데 주인을못 알아봐서. 몰라 그래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어, 잠야나 잠깐 그래. 이 귀엽지? 예쁘지 특수염 원래 있어요, 얘는? 원래 등물이에요와 <웃음> 아, 특이하다. 너도 너도. <웃음> 얘가 진짜 엄청 특이하다. 사나워요. 야, 얘 아우 아울... 오! 쉣. 멧돼가 멧돼가 점프도 하네. 아우도 점프는안하는데 아, 등갑이 한정도까지 커져요. 그래도 얼마 안 어, 크네요, 어, 얘. 네. 너예요? 와, 네, 뭐. 사탄이 코죠 사탄이 리프텔개코라고 아. 얘는 이제 꼬리가 잎사귀처럼 생겼 진짜, 얘 오... 주시는 거예요? <웃음> 얘가 성체예요? 네 이게 성체예요. 되게 아, 작다. 너무 귀엽다. 근데 여기 왜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얘네 또 좋은 종이여서 이걸로 이제 온도 조절 해주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전문가님으로 못 합니다 이거 절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네 진짜 안 물죠? 그렇죠. 얘 웬만하면은 살아 좋아해 가지고. <웃음> 그리고 얘 새끼가 어, 이렇습니다. 종류는 다른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맞다 맞다. 저아마서돈국나태리나태리 저... 아, 아이고 나트리. 배고프다. 6년 동안 키우고 있어요. <웃음> 아 진짜요? 응. 근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키우는 거 앞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말이긴 한데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살아남았어요. 아, 서로 싸우더라고요. 밥을 줘도 아, 싸워요. 이게 한 마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되게 특이하다. 왜냐면, 네. 나틀리는 무리지어 다니는 애들이거든요. 블랙피라냐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다니는데, 혼자서 이렇게 키웠다는 건 브리님이 진짜 각별하게 키웠다는 겁니다. 야, 먹어. <웃음> <웃음> 이 거북이 네, 먹는 거 갔어. 봐. 아유, 맛있어. 이거 네, 뭐야? 귀여운 거 어. 있어요. <웃음> 완전 새끼야 새끼 새 같다 너무 오와. 귀여운데 납작게코예요 근데 얘도 귀여운데 <웃음> 이야. 얘는 알비노 우와 얘 진짜 색깔 미쳤다 더 커요 근데 여기서 한두 배까지는 커는데 배까지? 그래도 작다 태어난 지 얼마나 됐어? 여태... <웃음> 태어난 지는 한두세달 사이 됐어요 아. 와 여러분 여기 팩맨입니다 근데 이거는 올챙부터 키웠다 그래요 픽시프로그이랑 비슷하긴 한데 좀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팩맨이라고 어. 하는 거예요 얘누구지 알아? 아. 픽픽이 새끼야 진짜? 완전 다르게 생겼죠 어. 어릴 때 이게 여러분 픽시프로그 새끼입니다 얘가 커지면 은자 이렇게 돼요 또 되게 잘있는거아 맞다 저희 형님 네. 은혜가 할 말이 있다고 아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웃음> 은혜가 좋아하는 크레스티드게크를 골랐는데 네. 부르님이 형님의 허락이 필요하다 아 그래요? 네 오늘은 동생한테 <웃음> 이용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끼시는 거면 어떡해요 아, 골라보세요 골랐어요 이미 벌써 골랐어요? <웃음> 여기에 별표가 어. 쳐있더라고요 어? 별표요? <웃음> 별표요? <웃음> 아이고 쭈파아 발로 차네 아 그래요? 아쭈파 <웃음> 아 너무 우리 뺏어가는 느낌 아니야? 아, 우리 아기를 위해서 진짜요? 와 진짜요? 축하선물로 와그도기가 <웃음> 진짜 빨개졌데 <웃음> 진짜 빨개졌어 <웃음> 어, 태명 어떻게 되세요? 저희 사랑이에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네. 저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십사주때 봤거든요? 쌀딸 네. 같아요 그래서 사돈 사돈 사돈이요? 나중에... <웃음> 야 여기 우리 거다 이거 <웃음> 그리고 한 마리는 저희가 또 입양을 하고 싶어서. 또 있어요? <웃음> 아, 이건 이제 저희가 비용을 아, 지불하고.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요 응. 음. 이 녀석은 이제 비용을 지불 하고. 알겠습니다. 네, 혹시 성별을 지금 볼수가있나요 지금 둘다 제가 알기로는 암컷으로 알고 있어서. 아, 혹시 그냥... 수컷이 있을까요? 이만한 사이즈에. 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락받았으. 예, 예, <웃음> 받았으... <웃음> 쭈빵이에 넘어갔어 나중에 사랑이랑 쭈빵이랑 만나게 해주네요. 동갑내기까 아... 그래서 여길 먹겠다는데요? 사돈이 됐어, 뒤에. 내가 사돈에서 곤충하머니를 <곤추> 먹겠다. <웃음> 어떻게 보나요 혹시? 뭐 여기가 네. 항문이란 말이에요 네. 항문 이쪽에 뒷다리 사이를 보시면 은 수컷이면 은 이쪽에 약간 시옷 모양으로 아 천공이라고 이조만구멍이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으면 수컷인데 얘는 암컷 같아요 얘는 암컷이 맞나요 그러면? 얘도 암컷 같은데요 1등이 별이지? 어 그러면 여러분 일단 수컷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가 남자예요 한번 볼게요 아얘 근데 작죠? 같이 키우기에 같이 키우기엔 작아서 톤을 두개 해야 돼요 아 진짜? 끈에끈에어얘 어. 어. 어, 수컷이네 이 정도면 같이 키워도 돼요? 한번 넣어봐야 돼요 네. 아. 진짜? 근데 싸우거나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은 수컷 수컷 또는 이제 거의 다 컸는데 이제 안 컸던 것이어도 응.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어. 아 애초에 작을 때 합사해서 기르면 잘안 싸워요 아, 커서도 안 가족 개념이 살짝 있는 건지 아. 둘 관심이 없어 그게 좋은 거예요 네. 아. 어차피 지금 교배를 못 하잖아요 어차피 그치? 한 5분 10분 넣어볼까요? 네. 한 마리 꼴이 없어져 있으면 어떡해요? 미안해 <웃음> <같아요>. <웃음> 저렇게 나 제일 좋지? 응 빨리. 감사하다고 원래 분양을 안 하는 건데 아 감사합니다. 아. <웃음> 사랑해 아버지 자동한다 <웃음> <사도원. 사도원. 웃음> 자데 여러분 여기 개구리가 특이한 게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웃음>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개구리야 이게 몰라? <웃음> 개 귀여워 막 소리도 지른대 막 이러면서 얘가 이름이 도시벨드레인프록이라고 해서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고 이게 다큰 거예요 네? 이게 다큰 거예요? <웃음> 네 이거는 분양 개체예요? 네네네 네, 네. 그럼 얘네는 평소에는 버로우하고 있어요? 버로우성이고 비와액이 나오는 그래서 레인프록이구나 네. 파고 들어가는 거 보여요 저우리는 <미네> 용품 같은 거좀 필요해서 어, 어, 유리살짝 뭐... 이 정도로 해야지 좋거든요 아 어, 그죠 그죠 용품 같은 거는 직접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음 바닥재 뭐 넣어요? 또, 네. 보통 키친타월이나 어... 바크 이런 것도 해요 바크에도 개정했다 어차피 붐바에도 바크 깔고 하니까 그래? 이거 필요하잖아 모이그를 어 그래, 뭐. 벽에, 벽에 붙일 수 있어요 잡아, 이렇게 아, 아 벽에다 꽂장버리면 돼요 모이그를 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면 돼요 보통 얘네가 미름도 먹죠? 미름도 먹고 기트라미도 먹고 하는데거 싫으시면 슈퍼푸드 슈퍼푸드가 저희 형이 또 만든 건데 이걸로 먹이시면 돼요 어 근데 이거 한 통이면 얼마 먹여요? 한달 넘게 먹여요 그러면 음. 두통 사가고 이것도 하나 넣을까? 그거다 이런 거에 인조 넝쿨 같은 거 감으면 이뻐요 아 이런 느낌으로 뭐로? 안 먹어? 군무기 우리가 뿌려주면 돼요 무기 어. 보통 어느 정도 뿌려줘요? 보통 1일 1회 정도 1일 1회 정도? 1일 1회 정도. 여름에는 많이 줄수록 좋아요 어플린저 이거 하나만 사갈게요 분에 은신처가 작아져가지고 이거 넣기는 너무 작다 귀엽다 그냥 이거 봐봐 어. 근데 이거 넣기에 너무 작지? 고성 가져 고성 가져 먹는 것만 보여줄까요? 이제 바로 먹나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밥인지 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코에다가 쿵 묻혀주면은 맛을. <웃음> 어, 어, 어 할랜다. 밥 먹는 거구나.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앞에다 대주면은. 지금 먹기 네. 싫은가 봐. 아, 아, 아. 얘는 먹을 것 같아요. 먹어봐. 내가 그냥 다른 밥 먹는 대체로 데려갔어. <웃음> 진짜 순하다 입질하는 애들이 입질해 어? 어. 수컷들이 번식기가 오면은 약간 입질하기도 하는데 물어도 그렇게 아프진 않아 사장님 계산해주세요 아네 아, 쭈빵아 네. 괜찮아? 부산기 <웃음> 좀 두드려 볼게요 <웃음> 자 이제 야이점 다다어때다 <웃음> 어. 심상치 않아 공을 많이 누르시는데 137만 <웃음> 네? <웃음> 이게 아니라 공 하나 빼서 아 네. 공을 하나 빼을나니 이런 할인은 처음 들어보는데 자 그럼 곤충 아분니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래, 한마디 하세요 많이 많이 와주세요 <웃음> 곤충 아분니 많이 찾...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사랑해, 바이팅가돈잘 가세요. <웃음> 아, 아유, 어떻게, 혼자 왔어야 되는데, 은혜를 데리고 왔네. <웃음> 아니, 뭐야. <웃음> 슈팡 팀 넘어왔다, 오늘. 이따 밤에 통화하자 이건 언제까지 이어가는 <웃음> 거야? 슈팡이 태어나도 <웃음> 이어가는 거야? 아팡이한테 <웃음> <웃음> 락이라고 소개해줄 거야. 빨리 가서 세팅하자, 은혜야.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크레스틱 에코를 데려왔습니다. 아, 참 그리고 브리님이랑 브리님의 형님 이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끼는 애들을 저희가 데려온 것 같아서 좀그런데 다음에 다른 식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저희가 지금 보답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곤충화문의 홍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굉장히 잘 돼있고 브리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제가 많은 파충류샵을 가봤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많이 방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도 감사요 인사 카메라 뒤에서 한마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난 이렇게 1분 가까이 했는데. 10초만 하자, 10초.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그만해, 이 새끼야. <웃음> 자, 일단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거, 아끼는 저 우리 오기 전에 별표 쳐놓은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그건 뭐지? 영어 왕아 이건 안보여줘아 어쩐지 근데 브루님이 밥 먹고 늦게 온다고 했는데 저희 가니까 와 계셨어요 그래 뭔가 바빴다니까 야렁브루 <웃음> 설마 아니지 도 우리 아마존도 갔다 온 사이잖아 자 여러분 다 농담이고 보여드릴게요 알아라. 얘 노란색 됐다 어얘 색깔 좀 바뀌었다 봐봐 아 이거 그거라니까 <웃음> 보통 여러 가지 모프가 있는데 패턴에 대한 색깔을 보고 이름을 붙이거든요 얘는 할리퀸이라고 하는 건데 크레스드게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속눈썹 도마뱀이라고 요 속눈썹 있지? 어. 그리고 여기 귀 뒤에 봐봐 구멍 돌렸는데 여기 귀입니다 귀 자 일단 얘 넣어놓고 작은 녀석이 암컷이고 큰 녀석 있죠. 얘가 지금 수컷입니다. 큰 놈이 확실히 암 얌전해.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크래스개코가 잘 달라붙어 있잖아요. 발에 고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벽을 막 타고 올라다니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나무위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배회성, 버러우성, 나무위성 이렇게는데 버러우성은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서 생활해 애들, 배회성은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산 애들입니다. 근데 이런 나무위성 애들은 발바닥에 빨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붙을 수 있는 건데 이빨판이 세지려면 칼슘제가 필요합니다. D3 칼슘제를 꾸준히 매겨 줘야 요 빨판이 계속 살아있어서 벽에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D3 칼슘제를 소홀하게 먹인다. 그러면은 얘네가 빨판의 힘이 약해지면서 벽에 달라붙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심지어 꼬리도 이렇게 휘어버려요. 원래 다른 도마뱀들은 도망갈 때꼬리잡으면 꼬리 떼고 도망가는 게 도마뱀 특성이잖아 꼬리를 떼고 도마뱀이 도망가는 이유가 뭐냐면 꼬리가 다시 탈피하면서 자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 크레스티케코는 예매입니다. 얘네는 꼬리가 한 떨어지잖아요. 그럼 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중심을 꼬리로 많이 잡기 때문에 약간 뒤뚱거리듯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항상 잘먹여줘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바야칼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매길 수 있기 때문에 칼수이 따로 안 사왔습니다. 자 근데 은혜가 얘네 이름을 옛날에 지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한 마리를 데려오려고 했어가지고 그때는 은혜가 크레스티디캣과 생긴 공룡같이 생가지고 크롱이 하자 했는데 저한 마리가 더 생겼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이름을? 얘가 크롱이. 여자애가 크롱이? 어. 남자애는? 얘는 잠깐만. 내 핸드폰. 핸드폰 왜? 이름 후보 있어. <웃음> 뭔데? 나 안보여 호롱이, 낑깡, 찹찹이 <웃음> 아니 이유는 뭐야? 호롱이는 약간 호박색이어가지고 그래서 크롱이랑 맞춰서 호롱이 호롱이? 찹찹이는 찹찹 어. 달라붙어가지고 찹찹이 어어. 그리고 낑깡이도 그냥 색깔이 낑깡 같았어 여보 뭐가 좋겠어? 세개중게 약간 둘이 부부를 맺어줄 거니까 어 부부야 호롱이 크롱이 호롱이? 어. 어, 얘눈 마우쳤어 헐 미팅. <웃음> 띠리리 디리리. 롱가롱하고 있어 아이자여러 이제 크롱이랑 호롱이는 잠깐 옆으로 빼두고 사육장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우씨, 깜짝이야. 여 은혜가 이런 꾸미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은혜가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여러가지 꾸미 아, 거를 어. 사왔는데, 제가 먼저 바닥채로 기본적으로 깔아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오. 오, <웃음> <웃음> 어. 어. 어. 거 벌써 있어 보이네? 끝났는데? 어, 너올리이 없는데? 아이씨, 너 비켜. 우선 비켜. 오. <웃음> <웃음> 야 나무 부러지다 나무 부러지다 어, 그렇지 그렇지 자 그게 낫다 이거 하고 싶은데 금 나? 이거 근데 어떻게 낫는데? <웃음> 여러분 일단 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마무리를 딱 짓고 완벽해지면은 그때 한번 찍을게요 자 이따 봐요 라상라사 라상. 여러분 드디어 크롱이야 호롱이의 신호집이 완성됐어요다자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 <웃음> <웃음> 깜짝 놀랐죠? 자, 여러분 진짜 공개 왔습니다 라라라따오야 예쁘다 은혜야 진짜 그지? 얘네가 이렇게 벽 타고 올라가고요 네. 여기 다리 건너있고요 네. 여기 집에 들어가서 룽가룽가 <웃음> 네네. 룽 여기서 밥을 쳐천 먹고요 네. 이제 또 내려가서 응가도 싸고요 아주 좋죠? <웃음> 그럼 칙칙 뿌려주자 어 야야야 어, 야. 얘네들이 하루에 한 번씩 분무기를 뿌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얘네가 습한 지역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습도 유지가 필요합니다 어디다 놨어 또 우리 분무기 없어? 니가 치웠잖아 니가 치웠잖아. 치웠잖아 너가 썼잖아 아니 나는 습쟤꼭저어 절아... 분무기 내가 언제 써아 자. 부부싸움 좀 할게요 여러분 야야 야, 야. 야, 네 어디다 놨어? 죄송해요 기억이 안나아빨 아, 아, 아, 왜? 로출을 치세요 신혼가요? 아이씨 자 여러분 내일 구매하도록 하고 오늘은 트첫 <웃음> <내> 파충류. <웃음> 누구부터? <누구보다>, 호롱이부터? 호롱이 이리 와. 걔 애지중지하네. <웃음> 우와. 엄청 좋아해? 야, 좋나봐, 여기. 호롱이. 아이고, 아이고, 호롱이. 너 호롱이가 좋아? 크롱이가 좋아? 호롱이. <웃음> 진짜 나쁜 놈이다. 크롱이 데려온다 했으면서 <웃음> 호롱이를 더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 크롱이 너무 점프먹 아니야, 지금. <웃음> 지금 애기라서 그래야지. 그러니까. 넣어줘야지. 여기 집. 도 만져줄게. <웃음> 무서워. <웃음> 오, 오, 오, 좋대. 아, 귀여워. 야, 그롱. 야, 진짜 개쓰레기다, 너. 야, 색깔 진짜 특이하죠, 여러분. 넣어줘, 넣어줘, 그 오야야야! 오! 어제 노란색 걸 됐잖아. 오 여러분, 진짜 분명히 흰색이었는데 노란색이 됐네? 아이씨 정부를 당했다. <웃음> 야 근데 당해도 이거 공짜로 주신 건데,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적응하고 있나 봐. 저 오야야야. 어, 어, 올라갔다. 야 자연이야, 네 맞지? 응. 여러분 이거 보세요. 나중에는 이끼 같은 거 해가지고 도전해도 좋을 거야. 진짜 여기 안에 이끼 넣어줘도 좋겠다. 좋아. 아, 야, 근데 이 안에 이끼 나중에 넣어줘도 좋겠다. 우나 따라해. 아 진짜 어이없. 어 미안해 쭉 빵. 봐. 하나만 할게. <웃음> 하이씨 <웃음> 자 여러분 이제 이 녀석을 제 방에 넣어야 되는데 제 방에 지금 자리가 없습니다 자그래 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붐바야 사육장을 제가 큰 거를 계속 이사하면 사준다 했는데 드디어 샀습니다 붐바야 사육장을 120cm짜리를 샀거든요 요거 오늘 세팅하고 붐바야 안에 넣고 적응하는 것까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썼는데 페페가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차마 페페의 수조를 비우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빈자리도 크고 거의 2년 가까이 키운 녀석인데 똑같이 밥을 줬고 똑같은 시간에 밥도 잘 먹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돌연사를 해가지고 정말 저도 어찌게 되는지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너무 비통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마 페페 빈자리를 함부로 치울 수가 없어가지고 수조를 방치를 해놨는데 그 수조도 오늘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지금 페페 수조를 계속 돌리고는 있어요. 진짜 너무 비통하고 페페한테 너무 미안하고 지금까지 페페 좋아해주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고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무럭무럭 너무 잘 크고 있거든요. 지금 붐바야 저기서 개 뻗어서 자는 거 보세요. 붐바야 잠깐 일어나 눈떠눈떠 눈 떠. 그래 혀 날름거리지 말고 자 근데 사육장을 그게 가늠이 안 되시죠 여러분 은혜야 이거 죠 은혜야 알았어 네파충루야 알겠어 빨리 와야 귀여워 알겠어 알겠어 아 꺼내고 싶다 잠깐만 <웃음> <웃음> 여러분 파충루 같은 경우는 주인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방 만지면 스트레스로 다 와가지고 수명이 줄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분발 자네 분발 자 없겠다 야 너무 확대한 거 아니야 <웃음> 은혜야 너무 심한데 저랑 그리고 핏픽이 아까 브리드이거 봤던 거랑 완전 다르죠 지금 핏픽이도 자고 있어요 와 크기 비교 봐. 진짜 작지 핏픽이는브레인도 그러는데 암컷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사이즈도 좀 작고 그럼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야생에서 잡았던 시클리드, 시팡이랑 시팡팡이가 있었는데 사실 시팡이 시팡팡이를 이 정도 되는 좁은 수조에 같이 키우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마리는 근처에 열대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팡팡이 한 마리만 키우고 있는데 아이 녀석은 오유 얘는 진짜 미친 듯이 먹어요. 이거 보세요. 야낯가리는거 봐라. 이게 원래 뿌려주면은 바다바바바 뭐 먹거든요. 지금 낯가리는 거면 굉장히 건강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일단 분바야 요거를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일단 요 수조 먼저 빼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 여각이랑 측면 여각이 히터기 그냥 다 돌리고 있어요 진짜. 그리고 이런 생각 들었어요. 크레스 이게 고뭐 키우는 게 사실 마지막이잖아. 음. 사실은 다른 거더 키우고 싶었거든요. 근데 페페가 돌연사 하고 나서 든 생각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류나 물 하는 쪽은 더 이상 못 키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슬픔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수조를 먼저 정리를 할게요. 자그 이렇게 해페 사육장은 잠깐 여기다 두고 본바야 세팅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커? <웃음> <웃음> 이비사부 아, <웃음> 이렇게 두고 이 코드가 뭐냐면요 온도 그렇죠 이 포맥스 사육장이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저 코드를 꼽보면 온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히팅램프 온도를 조절한 램프고 요거는 칼슘제를 먹고 요 빛을 받아야 얘네들이 칼슘을 흡수를 할수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원래 이 UVB 램프를 다른 사육장 같은 경우는 뺐다 꽂았다 콘셉트를 해야 되거든요 귀찮게 근데 이거는 그냥 요 램프 이렇게 누르면은 아마 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설치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이거 히트 램프 이번에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게 빛이 안나온데 따로. 근데 알아서 열이 조절이 된대.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켜볼게. 되라! 안 된다. 어, 여기 이제 불 떴다. 30도. 분배 항상 30도를 했거든요. 오! 램프는 그럼 누르면은, 오! 오 야, 이게 코드 하나로 되고 더 좋네. 참고로 이거는 곤충하모니에서 산건 아니고 다른 상서산 건데, 곤충하모이도 이렇게 비슷한 포맷 스타일 차이 많이 있습니다. 오뜨오 오, 뜨끈해 뜨끈해 자 여러분 이제 여기다가 바닥재를 깔아줘야죠 까라바 까라바 까라바. 예 필폰 <웃음> 자이 정도만 깔면은 너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분바야가 쓰던 것도 깔아줄게 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거를 깔아야 애들이 더 적응하기가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잠금장치 이게 무조건 필요해요 분바야가 손을 잘 쓰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탈출해가지고 은에 물렸거든요 밥인 줄 알고 자 여러분 그리고 분바야 새 은신처 하나 샀습니다 요렇게 분바야 좋아하겠다 자 여러분 잠금장치 딱 했으면은 요렇게 마무리로 딱 끼워줍니다 이야 자 여러분 이제 분바야 물 물그릇을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귀뚜라미는 어떡할 건데? 귀뚜라미 뺏어 넣으면 되지? 귀뚜라미 나오지? 안 나와요. 야, 뭐해, 너? 잡아 넣 잡아 넣 잡아 넣 <웃음> 잘하네. 자, 물그릇을 이렇게 덮어둘게요. 분바야 이제 가자. 에야, 여러분, 분바야 보시죠. 자, 이제 새 집으로 가라. 자, 분바야새 집. 적응해. 그렇지. 귀뚜라미 <웃음> 하나 다 열고 가고 집으로 가. 봐봐, 집으로 바로 가요. 사바나 모니터를 지능이 좀 좋아가지고 집으로 바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적응기간이 좀 필요해요, 얘도. 어리둥둥 <웃음> 저기 <웃음> 그 귀뚜라미 좀 잡아와. <웃음> 오, 좋아, 좋아, 좋아. 야다무지마 꺼줘 이제 사육청 끊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 오 탐색한다 우리가 있어가지고 숨고 싶은데 또 궁금하긴 한거야 저집 뒤에 보고 있는데 이집 뒤가 에 이렇게 생겼구먼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이거 치우고 요 자리에다가 크롱이랑 호롱이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붐바야 지금 물속에서 나왔어요 오 좋아한다 어 일단 우리가 니까 그러니까 바로 집으로 들어가려 한다 아니야 인사하고 들어갈거야 아 ㅎ <웃음> ㅎ 일로와 얘나좋아하거든 오, 어, 너 좋아해 은혜 좋아해요 한번 물 싫어한다. 저거 너들수 있어? 아. 어... 아니야, 들지 마. 임산부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너들 거야? 잘 들어, 조심해. 좀만 참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움직이게 해줄게. <웃음> 우와. 어, 이거 약간. 멋있어. 여기다 놓으면 되겠다, 요 어. 이걸 이렇게 살리네, 은혜야. 이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크롱이 호롱이 약속대로 데려오고 군바야도 큰사육으로 옮겨졌는데 크롱이 호롱이 같은 경우는 적응기이좀필요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2-3일정도 더 안정기를 두고 나서 귀뚜라미랑 같은 거 사냥하는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뒤에 봐요 라라라라. 은혜야 그만하고 자 <웃음> 은혜야 그냥 들어가서 군나 키스 다 때려버려 그냥 앉아 너 임산부야 엉덩이 개 커졌어 미치겠다 여러분 너 2-3일 뒤에 밥줄게 아유 속눈썹 봐라 너무 예쁘다 이틀 지났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큰에 밥을 주건데 주기 전에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억울한게 있어가지고요 씨팡팡이가 무조건 밥을 먹는데 그때 안먹었잖아요 그래서 밥먹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보셨죠 여러분 야 이거 왜 개쳐먹어요 증명됐다 야 그만 먹어 이제 사실 아까도 줬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크롱이 호롱이 보여드릴게요 언니야롱샀다롱샀어아 여기 롱다못다헐아유이자 이제 귀뚜라미 한번 줘볼게요 어얘 봤어 헐 호롱이 먼저 줘봐 오우야 야 아, 오이씨 어 뭐야 바로 먹네 미친 것처럼 먹어요 여러분 기분 개 좋다 버클로 어, 먹어도 돼? <웃음> 괜찮아 얘네 다 먹어 자 여러분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먹는다는 거는 사육환경이 너무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얘 너무 큰가? 아, 저봐 어? 크롱이 안 먹는다 어? 할다가 얘는 먹는 거 같던데 맞지? 어, 먹었다. 어. <웃음> 얘는 사냥을 못하고 먹여줘야 되네, <웃음> 맞지? 애기라서. 아직 애기라서 그런거 봐. <웃음> 아, 속눈썹 너무 예뻐, 진짜. 아주 잘먹는다 호롱이 떠줘야 돼. 호롱이 떠줘봐. 우와. 우와, 얘 진짜 잘 먹어, 맞지? 우와 아, 너무 예쁘다. 자랑 그리고 저쪽에는 슈퍼푸드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해놨거든요. 먹었어요 애들? 내가 코에 좀 묻혀졌네. 안 먹었어. 제가 봤을 때 얘네들 귀뚜라미를 좀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슈퍼푸드로 길들이게귀뚜라미 따로 키우지 않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훨씬 수월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은혜의 마지막 생물인 호롱이와 호롱이 크레스기의 그를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잘 키워가지고 번식까지 할 생각으로 데려왔거든요. 거기서 번식을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특이한 녀석이 나왔다. 내가 키울 거야. 몇 천만 돈인데 분양 안할 거야? 응. 2억. 팔아. <웃음> 이런 느낌이다 여러분. 자 이제 남은 친구들 다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어. 2억이면 진짜 팔 거야? 응. <웃음> <웃음> 이거 편집 없이 간다. <웃음>